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 t v 설치현수의사입니다. 이제야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네. 거대고양이. 아, 네. 고양이의 신, 양신, 양, 낭식수의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세요 안녕하세요. 설신이들 안녕. 설신이들 안녕. 이렇게 해줘야 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이, 양신, 낭식수의사입니다. 제가 오늘, 독서TV 이렇게 네.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설치니들 네. 한번 보려고 치니치니 설치니 아 근데 <웃음> 네. 갑자기 궁금해진건데 양신TV도 애칭 있나요? 아 있죠 저희도. 뭐였지? 있죠. 저희는 어, 관심 좀 가져주세요 어, 뭐였지? 저희, 저희 양신도라고 아 양신도 아, 괜찮다 네. 아니 뭐 근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교적인네요 <웃음> <웃음> 양신도냐 막 그러시는 네.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언박싱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아 여기 이 킬버 튼아네 아 이거 씨, 난 짧아서 안 되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네네네. 아 여기 독, 설치원의 독설 TV. 아, 아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어떠세요? 이거 아유, 받으시니까. 뭐, 사실 우리 설치니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죠. 그러니까 백만 정도 가야 되는데. 백만. 네. 백만 할까요? 옆 동네 백만 간것 같은데. 옆 동네. 옆 동네. 옆 동네. 네. 아, 저는 <웃음>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 자체가 비교를 네. 하지 않고 네네 백만 100만... 백만 100만... 할까요? 우리 그만, 양신님 아 네네 네 양신님은 제 채널 구독하고 계십니다 독서 t v 네. 아, 초창기부터 봤죠 어 아, 그래서 내가 느꼈죠 아, 이 채널은 분명히 아미가 있다 <웃음> 아미가 있고 <웃음> BTS 멤버 7명 와 네. 역시 안해요 네. 최근 곡 다이나마이트 오오 네. 그 다음 곡그 다음 곡이라서 바로 나왔잖아요 또또 또 나왔어? 어, <웃음> 다이나마이트 뒤에 또세 아, 뭐. 샘이지럽 나왔죠 세이지럽네 <웃음> 리메이크 아 나왔어요 아, 저는 예전 노래 되게 좋아해서 예전 노래 뭐, 한... M.I.C 드롭이나 막아 노래. M.I.C 드롭 멋있죠 네 그리고 막 여기 20만 대만 M.I.C 드롭에 맞춰서 춤출 의향 있다 아 <웃음> M.I.C. 드롭 <웃음> M.I.C. 드롭 춤이 그냥 끊드는 거 아닌가 끊드는 거 아닌가 끊드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저는 근데 이제 양친 TV 저도 구독을 하는데 네네. 어, 솔직하게 아, 말씀하세요 잘안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아, 인상 쓰레기네 <웃음> 인상 쓰레기 <웃음> 있어요 <문지했어요? 웃음> <웃음> 얼마 전에 되게 인상적인 기사를 봤어요 음. 한 스님이 네. 고양이 50마리를 그러니까요. 사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도 봤는데 보통 2013년부터 좀 입양을 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병원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어느 곳이든 좀 돌봐준다라는 이미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갖다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죄책감을 편지에다가 써서.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전달하는, 거예요. 음. 박스 안에. 음. 그렇게 해서 세 마리도 돼 들어오고, 근데 이제 스님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소화가 돼 있는지, 음. 어떤지 모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온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음. 거기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고 뭐 하다 보니까 50마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이또 또 스님이 정말 어렵고, 마음이. 어떤 때문인가요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 이런 한마디 스님의 이런 한마디로 마음을 딱 네. 꽂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런 생각을 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동물이 없으면 인간도 없다가 아니고 음. 이 세상은 인간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 너무 약간, 많아 갑자기 명언인데? 아 그래요? 어. <웃음> 세... 지구 위에 인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어,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점점 침입자가 되어가고 있는 건데 음. 너무 우리 주위에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 음.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네. 막대하고 괜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 그쵸. 우리 를리고 있는 이 미쳤네. 농약도 섞서 먹었대, 사료. 얘네들이 배고프니까 웬만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 나면 안 먹을 텐데 그 쥐약 섞는 사람도 있거든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만 보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고양이들을 의도적으로 농약을 섞는다던가 아니면 올가미로 땡겨가지고 확대를 한다던가 음. 그렇게 해서 고양이 사체가 다섯 마리가 발견됐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왜냐면 거기에 그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일단은 그 고양이에 대한 혐오증 네. 갖고 있는 분들이 한것 같은데 정말 저는 모르겠네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아니라 좀 그냥 이런 것도 되게 소셜패스, 사이코패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 동료시장에서 한 상인이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논란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전 이거 봤어요. 음, 전 이거 봤어. 보통 이렇 그러니까 위협을 해가지고 쫓아내면 되는데 저 올가미도 있잖아요 새로된 음. 이게 벌써 이거가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며칠도 안 돼서 거의 뭐 8만 명 가까이 음. 국민청원에 올라갔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우선은 이거는 입건은 안 됐다라고 해요. 기소 기소가 안 됐다라고. 그렇죠 불기소 처분 받았죠. 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동물 학대죄가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네. 법은 있는데 네. 실무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기소를 해야 되는 경찰과 검찰들이 네. 동물 그 인식 자체가 음. 동물이 법상으로 나와 있는 그냥 그 물건 그렇죠. 물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국민청원까지도 올라가고 사람들이 음. 화를 내는 건 국민적 정서는 많이 올라왔는데 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음. 그걸 못 따라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 되게 강력하게 얘기해 진짜. 네. 이거는 저는 강력하게 강력? 아, 네. 분명히 동물학대인데 신고를 해봤자 음.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반려동물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은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서 그렇죠. 그게 존중돼야 된다. 법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상 사람 이외에는 다 물건이 돼버리는 거죠. 음.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제3의 지위를 인정하는 경우도 많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제3의 지위라는 말이 있죠. 네. 음. 인간은 아니지만 음. 물건은 아니다. 그렇죠. 인간보다는 덜하지만 소중한 존재다. 나는 음. 제3의 지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음.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저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 음, 음. 법에서 강력하게 생명체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가 있는데 음.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랬는데 음. 그러면 담당부서는 왜 일을 안하고 있느냐 가장 큰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거 네, 근데 제가 이제 회의 같은걸 좀 참석을 아, 하셨어요? 네 많이 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를 좀 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나중에 혹시 뭐주무관이넘게 되는겁니까? 아, 아니요 <웃음> 공부원? <웃음> 어, 뭐. 아니요 그건 아닌데 비리대표 그래도 제가 큰 도움은 솔직히 네.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저도 네. 만나보고 느낀건 음. 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음. 아무래도 이게 법적이고 제도적으로 바뀌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라 서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서 국민의 마음에는 네. 조금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네. 어, 되게 체계적이고 음. 이런,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네. 계획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음... 동물,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 보호 과에서 동물 보호 정책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2 0 네. 2 0에서 2024년 네. 동물 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네네.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죠 6대 분야에 26가지의 과제를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부분을 짧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는 동물 복지 첫번째 동물 보호 복지인식개선과 관련된 분야 두 번째,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 피약대 동물보호 수준 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다섯 번째, 동물 실험에 있어서 윤리성 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보호. 그 다음에 복지, 거버넌스 확립. 이딱 6대 분야에 대한 26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제가 항상 독일 얘기를 많이 꺼냈는데 하, 독일은 뭐 반려동물 선진국이네요 네. 네. 제도적으로 독일의 제도 중에 우리나라에 접용하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이 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대로만 된다면 네. 아주 괜찮다 예전에 반려동물만 좀 생각을 했었다면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농장동물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사역동물, 실험 동물까지도 좀더 확대해서 좀 이런 동물보호복지계획을 조금 받아듣고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동물학대 관련된 처벌 수위죠 네. 그래서 일단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좀더 강화되는데 이전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를 했다면 이제 내년부터 실행되는 이 동물복지 계획안에 이 강화된 법령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이제 하겠다 라고 지금 바뀌고 있다 네 그래서 고양이 관련돼서 좋은 설례가 생겼어요 최근에 네. 그 연트레 파크라는 곳에 자두라는 고양이가 있었는데 이제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이번에 법정 구속이 되고 6개월 정도 실형이 선고가 된거죠 그 다음에 게다가 그 사건을 계속 지피게 했던 거는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동물학대와 관련된 그 다음에 뭐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아주 큰 선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 안타까운 건 이례적 판결이라고 나온 거죠. 음... 이게 이례적 판결이 아니고 당연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다행인 건 우리나라는 또 판매 중이잖아예요 음...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음...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이 판례를 바탕으로 맞아요. 선례가 있으니까 네, 이 판례를 바탕으로 실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동물유기하면 이제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과정과 음, <웃음> 네. 아 진짜. 벌금은 정과입니다 빨간 줄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과태료 300만원. 음. 근데 이제는 벌금. 음. 네. 그러니까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는 거죠? 벌금이라는 네. 거는? 음. 그리고 이 벌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구속되나요? 그렇죠. 징역형으로 아. 가야죠. 벌금 안내면. 은 아 네. 네. 콩밥 어, 먹으러 어, 와야 되는 진짜 네. 유기를 음.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래서 동물 등록 대상 점진적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거의 뭐 음. 3개월 맞아요. 이상의 강아지면 음. 보호자가 알아서 가서 등록을 해야 됐다고 하면 네. 이제 앞으로 동물 판매업자는 등록대상 동물을 구매자명으로 등록을 신청한 뒤에만 판매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거 이제 많이 바뀌었죠. 이게 일본이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판매되는 순간부터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뭔가 개가 버려져 있고 마이크로칩... 하는 음. 게좀괜찮아 모든 아이들을 마이크로칩으로 하지 않으면 뜯어내고 버려요 그 외장형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뜯어서 버리면 은 데이터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내장용으로 의무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고양이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 가지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제 서울시 안에서 이제 특정 구만 음. 몇개 구만 이제 시행을 했던 이제 고양이 동물 등록 관련된 것도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고 50만 인구 네. 이상인 경우에는 뭐 더욱 의무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정책도 가지고 있다라고. 맞아요. 양신 님은 보시고 나서 좀 어떤 것같으세요 이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고요 얼핏 봐도 일단은 분양부터 복지 부분 인식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반려동물 뿐만이 아니라 농장 동물 뭐 이런 때까지 확대되는 추세여서 저는 빨리 이것들이 시행되고 많은 반려인들이 아좀 어떻게 보면 은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친구 그래도 소식을 대충 들었는데 네. 그 동료시잖아요 아 그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차이가 상 있고 다행히 크게 이제 뭐 사망까지 된건 아니어서 네. 지금 2주 정도 치료받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입양 카페에서 지금 캔디라는 이름을 캔디? 네. 아마 그거 같아요 우리 집에 가 만화 있잖아요 캔디 네. 난 있잖아 슬로이도 슬퍼도, 슬퍼도, 맞죠? 어 맞죠. 맞맞퍼맞 네, 네. <웃음> <난 있잖아>, <웃음> 슬퍼도, 아퍼도아퍼도 슬퍼도, 슬퍼도, 네, 슬도 네. 슬퍼도, 슬퍼도, 슬퍼도, 로워도 슬퍼도, 나는. 도 슬퍼도, 슬퍼아슬퍼 약간 퍼도 슬퍼도, 슬퍼도, 슬퍼도, 슬퍼로슬로도 슬퍼도, 슬퍼도, 울지 않아 퍼도 슬퍼도, 슬퍼도, 슬퍼도, 슬퍼도, 어떻게 보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안 좋은 소식에 놀랐지만, 지금 캔디란 이름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아.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아, 벌써 끝났어요? 네. 벌써 1시간 찍은 것 같은데, 순상이네요. 네. 오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 아니면 또 기쁜 얘기, 이렇게 할수 있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10만 구독자 대신 실버 버튼 받으시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설친이 분들. 우리 또설천원장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양신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대푸타시 그러니까 우리는 <웃음> 우리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덕좀보자 <웃음> 양신TV 구독자와 아, 독설 TV 구독자는 같아야 된다 네 그렇죠 내가 덕좀볼게요 요리가 더 많으니까 같아야 돼요, 돼요. 우린 네. 무조건 콜라보 네 얼마든지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네. <웃음>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네. 구독 되나는 네. 거같요 우리 독설 TV 구독자분들도 양신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우리 이걸 아그래도 우리 아 당연하지? 우리 켜도 구독과 좋아요. 양신티비 여러분 우리 구독아 네. 양신티비 여러분. 양신티비 여러분 독설티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 양신티비 구독자분들도 독설티비. 왜냐면 강아지 고양이 다 시켜주시면 안 되겠대요. 네. 강아지 공부는 독설티비. 고양이는 양신슬기 그리고 우리 명철이 형도 있지말아네 아, 알겠습니다 아네 흥명철 네 안녕 안녕